그래서 내가 신천지를 다녔었으니까 이 신천지의 신자도 보기가 싫어요. 시우자도 보기 싫어요. 처음에는요. 제가 이단 상담소 앞에서 원망하고 스스로를 <웃음> 그렇게 했었어요. 그 상담소 앞에 들어가는데 이 표어가 붙어있었어요. 네. 예수님은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안아달라고 하시잖아요. 네. 상처를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 얘가 신천지에서 왔더라. 이제 <웃음> 그런 얘기도 하실텐데. 만약에 이제 교회로 돌아왔을 때도요, 저도 말말말 때문에 그 전에 힘들었었던 교회 생활들, 또다시 겪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잘못된 길로 왔다면, 잘못된 길로 돌다가, 다른 길로 왔었을 때, 더 따뜻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주의할 점들은요, 이런 말들이에요. 사람이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게끔 노력했던, 그 성도들, 탈퇴했던 그 아이들의 마음을요, 그분들의 마음은, 많이 안아주세요.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예수님에게 더 안기고 싶어요. 더 사랑받고 싶어요. 제가 신천지 속에 있었을 었때 거짓된 사명과 거짓된 말씀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교사로서의 전도도 했고요. 저의 영향력으로 통해서 신천지로 오게 된 사람들을 솔직히 상당합니다 얼마 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알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몰라도 저를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정도로 제가 좀 앞에서 활동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면이냐면요. 내 속에 있었던 사단 마귀가 떠올라요. 거짓. 거짓으로 살아왔던 나. 엄청 울었어요. 나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거짓된 삶을 살았구나. 이 회개의 기도를 꼭 하셔야지만 진짜 뚜렷한 내가 선하게 살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하고 부끄럽지 않게요. 네, 저는. 현재 7년간 이제 신천지 활동을 하고, 이제 현재는 이제 탈퇴를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중간에는 이제 이단 상담소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상담을 거쳐서, 어, 받은 교정을 받았던 상태입니다. 어,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여기 화면을 좀 보시면서 이제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세요. 네, 저는 나의에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군같이 나오리라. 네, 이성구를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어, 항상 제가 어떠한 일들이 있더라도 그 시험을 거치고 이겨서 항상 전군같이 하나님께서 단련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해가지고, 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이제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 이제 지내왔습니다. 네, 이전에 이제 저는 먼저는 이제 제 스스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해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제가 누구인지, 저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항상 이제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과 저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에서 굉장히 이제 궁금, 궁금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교회도 엄마 손을 잡고 항상 많이 다녔 던터가 이제 사님 항상 목사님들에게도 이제 많은 이제 상담 요청도 하고 이제 세신자 교육이라든지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교육들도 이제 제가 받았기는 했었습니다. 네, 항상 교회를 이제 제가 경상도에서 다니던 지역에서 다니다가 교회를 너무 다니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거리상 이제 제가 경상도까지는 주말마다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있는 교회를 여러분들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좀, 어, 큰 교회부터 하며 소금의 교회까지 여러 군데를 좀 많이 다녀보긴 했어요. 그래서 예배도 드려보고요. 거기서 이제 저에게 이제 좀더 깊이 있는 신앙을 하고 싶어서 저에게 맞는 교회를 저도 네, 이렇게 찾고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회사에서 출장을 가게 됐는데, 이제 어그 연수를 이제 가게 됐는데, 연수를 갔다가 오가는 그 KTX 안에 이제 KTX를 타고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 중에 이 여자분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동생이었는데, 혹시 교회 다녀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 왜요? 이래요. 어, 제가 요즘에 교회를, 이 교회, 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너무 다니고 싶다 하니까는, 아, 저에게 이제 기타를 좋아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네, 약간 이게 아시겠죠? 신천지에서 어떤 식으로 정보 방법을 하시는지는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신천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를 어떻게 보면은 밑밥을 살 깔면서 덕석 물었던 거죠. 그래서 언니, 그래 핸드폰 번호 좀 주시라고. 언니 혹시 기타에 관심 있으시냐고.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악기를 하나씩 다루고 싶어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타를 이제 배우자고 해서 여러 동호회들이 이제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기타 동호회를 우리가 이제 이제는 운영을 할 거다. 그래서 함께 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한 6명, 7명 정도 이제 친구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같이 기타를 배우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큐티 모임을 할 건데 할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어떠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여러 교회를 찾으러 다니면서 어느 정도 제 신앙심에 좀더 와닿는 이런 교회를 예, 네, 찾고 있었던 터라서, 오, 작게나마 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게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복음방이 시작됐어요. 예, 복음방이 시작되면서, 먼저는, 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기타를 이제 배우면서 이제 성경 공부 복음방을 하는데, 이제 기타만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성경 공부를 한면 하기에도 좀 시간이 부족한데 둘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자, 기타를 배울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큐티 모임을 할래. 저한테 선택권을 줬어요. 저는 뭘 선택을 했을까요? 당연히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기후에 기타는 집어쳐주고 네, 계속 성경에 대해서 이제 복음 방이 시작됐어요 이제 저는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먼저는 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해왔고 궁금해 나에 대해서 좀더 궁금해하면서 특히나 이제 저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이 해쯤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궁금한 거예요. 어, 외삼촌들은 전부 다교회를 다니시고 전부 다 이제 목회를 다 하시고 하시는데 이 삶과 죽음에 있어서 외할아버지께서는 평생에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장례를 이제 기, 기독교식으로 치르면서 저는 좀 거기서도 의문점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천국에 가셨을까? 어디로 가셨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어, 특히나 제가 혼자 있었을 때 많이 떠올랐던 게, 이 성경에 보면은 저희가, 어, 하늘에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세상에 내가 혼자 이렇게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세상에 진짜 이렇게 일이 일어난다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너무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네. 그래서 약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과 그동안에 이제 교회를 다니거나 했겠지만 좀은 의문점들과 의구점에 굉장히 많은 상태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은 신천지 입장에서는 제가 밥이 되었던 거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삼가 죽음에 대해서도 복음방 때 물어봤더니 어 아주 전문적인 전도사님이라고 저희는 복음방 교사를 소개를 받아요. 어 복음방 교사님께서 성구를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서 저에게 이제 성구를 보여주면서 약간 의 해소를 시켜줘요. 그때부터 신뢰가 쌓여요. 저에게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는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복음방 과제 중에, 복음방의 이제 공부 내용 중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복음방 교사가 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를 딱 펼치더니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이런 거야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서 복음방을 또 하셨어요. 어, 그러고 보면서 아, 이런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거구나 라고 하면서 저는 그 이후부터의 예,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을 예, 제가 부분방에 있었을 때는 뭔가가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고 그 절로, 전도사가 신뢰가 되지 않고 그 교사가 신뢰가 되지 않다면그 이후에는 이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저도 이제 면접을 보고 센터로 들어가게 됐어요 센터에 처음 들어갔었을때 이런 얘기를 해요 네, 하나님의 사연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연에 대해서 아시나요? 라고 먼저 질문을 던져요 어, 하나님의 사연? 하나님에게도 사연이 있었나? 누군가도 하나님에게도 사연이 있었구나 라는 그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부터 시작을 해서 제신경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예수님과 그리고 나의 관계에 대해서 센터에서는요 하루에 예, 이렇게 수강을 매일 같이 하죠. 그래서 저는 워라목음을 매일 이제 가게 됐는데 이때 센터에서는 굉장히 많이 옆에서 잡아줘요. 예를 들면 이제 함께 이제 인도자가 있겠고 저에게는 협력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함께 이제 센터에 모이는 인도자들께서 대상자들마다 함께 이렇게 서브로 관리를 해줘요. 이렇게 크로스로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센터에 있더라도 혼자 이렇게 대상자가 앉아있으면 가서 말도 붙여보기도 하고 더잘 챙겨주기도 하고 왔어라고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약간 그런 관리적인 차원에서 저도 좀 어떻게 딴치을 못하고 잘 이렇게 수강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신천지로 유월을 하게 됐어요. 신천지에 딱 처음에. 나서요. 제가 딱 느낀 점이 그거였어요. 어, 뭐지? 새로운 나라다. 새로운 나라인 거예요. 그 속에서는 신나라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속에서는 뭐 행정부도 있고 법무부도 있고 뭐 교육부도 있고 다양하게 다 있으면서도 굉장한 게다 있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이다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고요. 어, 저는 솔직히 신천지 에 가기 전에는 이 신천지라는 곳의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왜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어봤어도이 신천지라는 곳은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저는 샌드위에 수강하면서도 바보같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와, 이 성경이 진짜의 말씀이 성경이 앞뒤가 맞춰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열대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에게서 남겨주셨던 그 정말 진짜의 복음이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이곳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뭐, 시연사들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 와서 활동은요, 제가 7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면서, 쓰임은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어 예를 들면, 이제, 저는 교사로서의 이제, 많은 공부도 하고, 많은 이제 학생들도 보금방도 하면서, 센터에 이제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지인들을 많은 센터를 인도를 하게 했었던 이제 그런 역할들도 조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 문화부 일들도 많이 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계시는 성도들이 있으면이 성도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그 문화부 뒤에서 서브 역할도 하면서 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잘 모르겠죠. 예 네. 어, 예를 들면 이제 공양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교회 내에서요. 어, 막 찬양 같은 것도 많이 하지만 이제 한국무용도 되게 많이 하면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감동을 주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뒤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찬양단도 했어요. 찬양단도 어 항상 활동을 하면서 제가 저희 신천지 뭐몇회몇회 몇회 해가지고 저희가 뭐 어떤 거죠? 뭐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찬양단 앞에 서가지고 노래를 하고 막 이러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가지고 그때 찬양단 활동도 굉장히 오래 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신천지 내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려고 할 때요, 절대적으로 쉽게 되는 일이 없어요. 항상 아침 일찍 가야 되고요, 저녁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이러세요. 어, 저도 한 이러한 여러한 과정을 거쳐서 신천지 속에서도 교사의 일들도 하면서 어, 다양한 활동들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이러다가 제가 신천지를 다니고 있다는게 네, 걸렸어요. 네, 그 전에 알고 보니까 제 친구들이나 제 지인들도 이미 제가 신천지를 다니고 있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도 모르게 다녔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천지를 탈퇴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는 친구들이 하는 말이 딱 한마디였어요. 야, 너 아직도 신천지 다녔었니? 그때 다니고 그 이후에 나온 거 아니었어? 아직도 다녔었냐고 그렇게 오래됐었냐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현실에 부딪히게 되니까 굉장히 싸움과 자, 싸움들과 과 잦은 다툼들과 굉장히 제 인생에서 큰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신천지를 다니고 있었을 때 입장에서는요. 신천지에는 말만이라도 외부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만 나와도 예민해져요. 네. 나를 찌르는구나. 나, 내가 신천지 다닌다고 라 해서 뭔가를 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만 들어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때 남자친구가 이제 저를 이제 만나면서 제가 신천지에 다닌다는 라걸 알고 어, 신천지에서 빨리 저를 <웃음> 구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힘듦을 본인은 느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신천지에 다니시는, 다니는 시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들과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둔 그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알고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때 당시에 신천지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별일 아니잖아. 이곳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오히려 신천지 다닌다라는 게 들켰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 땡큐야.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라니까. 어 내가 이곳에 다니면 여기에 말씀만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신천지를 들어오게 될거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네. 항상 이제 불화가 커졌고요. 이제 싸움이 커졌어요. 이게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이제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유튜브 영상을 이제 보내주면서 링크를 보내주면서 제발 이것 좀 봐라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전혀 그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읽혀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신천지에서 곧 이제 바로 이제 탈퇴한 이제 형제 자매를 보신다면은 이러한 링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제가 신천지라는 것을 들키고 나서 왜 남자친구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그러지? 어, 나를 사랑한다라면은 내 이야기도 좀 들어줘야지. 이런 마음들, 서운한 마음들과 분노만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신천지 다니는 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라는 게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더 나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나는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믿음만 먼저 가득했어요. 이러면서 저는 혼자 있게 됐다는 라 생각이 있어요. 네, 세상에서 혼자 버려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누구도 나하고 대화하지 않고 신천지인 사람들 빼고는 나를 이해해주는 그 외부적인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시간을 좀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시간을 많이 지나다 보니까 혼자서 예전에 신천지 있었을 때 의문점이 들었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하나하나 하나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해요. 이 내부적인 갈등 속에서 느꼈던 것들 어딱 보면서 어 저건 아닌데 저건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흘러가지 <웃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거를 누굴 보고서 통해 느꼈냐면요 제 스스로 자신을 보면서 느꼈어요 제 자신을 좀더 돌아보고요 제가 신천지에 7년 동안 활동하면서 저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항상 싸우던 저희 남자친구와 네, 정말 난리가 났었거든요 물건이 막 날라다니기도 하고요 <웃음>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은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용기를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가족들이 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족을 대한 사랑을 좀더 느끼게 해주시면 은이 신천지에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너무너무 100% 완벽해집니다 신천지에서는요 저를 사랑한다 하지만 은 그게 진짜 사랑은 아니었잖아요 거짓됨이었잖아요 하지만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에게 너 거기서 이게 진짜 너가 믿는 천국이라고 한다면 너가 현명하게 이게 진짜 천국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을 할수 있게끔 해봐봐. 너가 진짜 천국이고 여기가 완벽한다고 라 한다면 라 너가 아닌 것도 보면서 너 스스로가 판단을 할줄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이후부터 신천지에 대해서 좀더또렷하게 알아보는 시점이 됐어요. 그 전에는 동영상도 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힘을 낼수 있었던 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해서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기까지 마음의 단계까지가 굉장히 어렵고 힘듦이 있는데 그 힘들다는 라 것은 진심이 전해지지가 않는다는 라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과 그 아닌 분들은 가족들은요 이게 완전 적과 적대로 마음이 있어요 서로서로 쌍방이 마음이 있어요 너는 왜내 얘기 안 들어도 이쪽에서 너는 왜내 얘기 안들어줘 우리 같이 얘기해보자 아 저도 같이 얘기하고 나 싶어요 계속 부딪히거든요 솔직히 이 속에서도요 정말 인생이 막막한가 여기서는더 이상 풀어질 수 있는 것은 없다 아 신천지냥 빠졌어. 끝이야.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제 친구들하고 저는 이제 동료들과 신천지 있을 때는 항상 하던 얘기가 있거든요. 어, 내가 신천지가 거짓됐다라면 나만큼 인생이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야. 그래서 신천지에 오라. 항상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정말 많이 슬펐죠. 그 이후에 저는 신천지에서 알아보기도 하고 검증을 해서 성경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모두 다 색깔과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크게는 이단의 계보를 통해서 이 신천지가 거짓됨이라는 게 먼저 처음 와닿았거든요. 이단의 계보를 보니까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어? 여기가 처음이라며. 그래서 제 마음은요. 일단은 신천지에 나오고 나서 2단 3단을 받았었지만 고 있지만 받 마음속에는 뻥 뚫려 있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듯한. 그리고 신천지를 탈퇴를 하다보면 요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은 어떤 거냐면 두려워요. 무서워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곳이 거짓됨을 알다 보니까 이 세상도 무섭고 혼자 있기가 두렵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부터 신천지는요. 저에게서 굉장히 적으로 보여요. 무서워요. 여기서 나한테 뭔가라도 해코지를할것 같기도 하고, 어, 나 혼자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뻥 뚫린 채로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그중에서 안에 있었던 동료들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신천지를 나오게 되면서도 이 친구들에게는 어, 내가 지금 여건이 돼서 그렇지, 어, 교위를 못 다니겠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주변 친구들에게는 이제 안심을 시켜놓았는데 이번에 이제 더욱더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나는 거짓됨을 너무 확실하게 알아버렸고 여기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너무 정확하게 최근에 이제 많이 밝혔더니 이제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신천지를 처음에 나오고 나서는 이 마음이요 뻥 뚫려요. 어떤 뻥 뚫리냐면 내가 내 인생까지 걸었고 내 목숨까지 바친 그런 한 속에서 이것이 거짓됐다라는 마음이 들면 정말 사람이 그토록 믿은 거에 대해서 배신감이 느끼는 게 굉장히 그만큼 어려운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음. 나오고 나서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는 했어요. 네. 무릎 꿇고 기도하기에는 내가 어디에다가 기도를 할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그동안 믿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하지만 막연하게 기도는 했어요. 근데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성구가 큰 영향을 줬어요. 하나님은 항상 어느 곳에서 나를 시험을 하겠지만은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또 좋은 곳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무섭고 떨렸지만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진리가 있지? 진짜 진리는 있는 걸까? 네. 여기 신천지에 다니시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신천지가 아니면 그럼 답은 어디 있는데 정답이 있으면 좀 알려줘. 그럼 나도 거기를 갈게.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네. 저도 이때 당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신천지가 거짓했다면 정답을 알려줘. 네. 정답을 알려달라는 게 굉장히 컸지만은 저에게는 이제 좀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신천지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요한계시록의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이 속에서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저랑 이제 지인이니까 같이 이제 통화도 하고 하는데, 어느 한 날은 제 친한 동생이랑 같이 있는데, 제 친언니도 신천지 다니는데, 저어 이제, 어, 영상통화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영상통화를 하는데, 어그 알고 지냈던 동생이 언니 진짜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하면서 완전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옆에 있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어곧 신천지로 오게 될 거야 하면서 그 와중에서도 지금도 ING로 가족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신천지임을 밝히고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 이렇게 해도 또 전도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제가 이제 어, 탈퇴를 하면서 이단에 대해서 이단 계보에 대해서도 이리저리 얘기를 했더니 저에게도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너는 이단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구나 너가 이단에 대한 교리를, 아, 교리와 계보를 정확히 알았다라면 너에게는 이렇게 탈퇴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오히려 신천지 방식의 말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어,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신천지를 다녀온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도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그러고 저 역시 그런 마음이었어요. 왜 신천지를 계속 다니고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은이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것처럼 본인이 그 과거에 본인의 모습보다도 현재의 모습이 더욱더 많이 변화되고 발전됐다고 라 그래요. 내가 이곳에 신천지에 와서 나는 더욱더 다른 사람이 되었고 다른 모습과 인성과 인품을 갖추게 됐다고 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는 그 전과 지금 현재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신천지인들은요, 신천지 안에로만 있기만 해. 그리고 여기가 천국이다 보니까, 네, 신천지에 있다라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곳만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핍박과 많이 힘든 일이 있겠죠. 거기 안에서는 이제, 부모님과의 트러블이라든지, 여러 트러블은 핍박이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좀 듣기 좀 거북하신 단어들이 있다도 있으시더라도, 거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각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각자의 개인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얘기를 해요. 네. 누구나 다 개인의 십자가가 있겠지만 이 신천지 속에서도 너가 지금 핍박하고 핍박받을수록 뭐예요? 너에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해요 왜? 소망을 위해서 신천지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위해서 얘기를 해요 네, 지금 하면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있죠 어, 우리는 예수교다 어, 다른 교회, 교회 어디 막 교단에 가도 이것만큼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없을 거라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외부를 차단해요 눈을 가리고요, 입을 막고요 귀를 닫고 있어요 현재, 신천지인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더라도, 신천지! 딱 얘기만 딱 나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돼요. 왜? 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의 신뢰인 것 같아요. 뭔가 떳떳하게 밝히고 싶었다면 라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싶긴 하겠지만 그 속에 대한, 제 속에 대한 뭔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스스로를 많이 감추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 나 신천지 다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랑스럽고 떳떳한 저의 모습들이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 일들을 부딪히고 나면 은 서로서로 서로 이런 얘기를 해요.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개개인의 성도들 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본인들이 짊어 가야될 몫이고 여기서 얼마나 잘 버티고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별과 영광이 다르다듯이 하나님에게 그만큼 영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신천지 분들은요. 일단은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외부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조금이라도 틈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요. 어, 삶의 만족감이 든사람들은 신천지로 끌어들이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포함이겠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인이 있을 것이고 무, 무교이신 무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기독교이신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란에또 사입이 있었던 분들도 이 신천지로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이마음의 틈을 타고 이제 사람들이 함께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삶에 만족이 있는 사람들은 요 아예 대상자 명단에도 올리지도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은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은 쓰면 안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를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일단은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관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신천지가 어, 욕대고 거짓되긴 하지만 이사랑 관리하는 만큼은 끝장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징글징글할 수도 있는데 어, 서로서로 안부 연락도 하고요.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식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또한 7년 동안에 신천지에 있었으면서 그한번 토라지지 않고 빠져나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 거였어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지, 그곳으로 인도했듯 그 사람들의 실상만큼은 잘못되지 않았거든요. 네.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러네. <웃음> 보통 여기 있는 사람들도요, 이 마음이 틈을 타고 나서도 사람과 사람 간에 많은 상처도 입어요. 혹시나 진심을 통해서 왔던 사람들이, 어, 이 사람이 위에서 나를 관리하는 듯한 느낌이 드네 하면은, 내가 관리를 받고 있어? 이 느낌이 들면 적대심은 또 가져요. 거기 안에서도 수많은 일들과 여러, 이제 내부들이 이제 분란이 일어나긴 하는데, 흔하게들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 믿지 마라. 사람 믿는 신앙 하지 마라. 어. 사람, 하나님과 나하고의 일대일 관계해야지. 왜 사람 믿는 신앙을 해? 사람 보는, 사람 보는 신앙 하지 말고, 어, 너 스스로, 어,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줘라. 선한 영향력을 주고 이 사람이 슬피 울고 있으면 다독거려 주고 항상 지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웃어 주고 지나가는 꼬마 하나 아이 있더라도 어르신이 한분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본이 되어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고이 신천지게 보이게끔 만들어야지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기본의 자세가요 항상 웃고 있고요 그 약간 로봇처럼 약간 닭이 져 있고 약간 이런 게 몸에 배어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느낌이 좀 불쌍했더라고요 그 예배 시간에서도 무릎을 계속 꿇고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네. 아빠 다리를 하고 이제 바닥에 앉아 예배를 드릴 때도요. 굉장히 다리가 저리고 아픈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에 자세를 흐트리지 못해요. 네. 또 편하게 이제 하나님한테 예배도 드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그 무엇보다도 더한 것들은 이분들도요. 중간에 신천지 내부안에서도 어, 이게 맞나? 긴가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이 틈을 타야 돼요, 저희도. 네이 기회를 잘 봐서 이제 주변에 신천지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라 계속 잘 다니고 있니 요즘에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니 이런 안보도한 번씩 찌르는 말보다는 그냥 다독거려 주는 말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헷갈려할 때가 있어요 진리의 성읍이라는데 진짠가라고 고민을 가질 때는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들 본인들끼리만 다독거려요 왠줄 알아요. 내가 신천지에서 고민이 있거나 힘이 든다고 라 하면 은일부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내에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 위에 부역장이라든지 부장이라든지 전도사님한테 SO에서 요청을 해요. 어, 제가 요즘에 신앙이 좀 이래요. 그러면은, 근데 위에서 다 이제 더 이제 엄청난 말들로 이제 성포들로 우리 나라가 신천지가 어, 이제 곧 이루어질 나라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나라지 않니? 이러면서 이제 또다독거려지고 삶의 인생에 있어서는 어, 당연히 이런 일들이 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일들이 있잖아? 라고 하면서 다독거려져요 네. 그래서 또 조금씩 쉬어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해요. 이삼겹줄를 끊어지지 않는다는 라 말을 보금방부터도 보금방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협력자가 있을 것이고요 인도자가 있을 것이고 대상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세 명이잖아요 이세 명이 마음을 다해서 똘똘 뭉치면 절대 끊어지지 않는 네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교회 내부에서도요 이렇게 서로서로의 우정과 진심이 와닿는 이러한 마음들을 더욱더 항상 다 잡아요 한 사람이 힘들어지고 뒤처지려고 하면은 삼겹질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우리 셋은 정말 이 나라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자 이러면서 항상 어떻게 하냐 동기부여를 해요. 네. 항상 동기부여를 해요. 저희가 항상 무엇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동기부여는 항상 중요하잖아요. 항상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다 보니까 이때 저좀 보기 싫어가지고 저도 이런 자료를 준비를 하다가 네. 이 할아버지를 보기 싫어가지고 사진을 좀 이렇게 줄이고 자르기도 이렇게 하게 했거든요. 어. 현재 신천지 다니는 친구들도 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보냐면요. 어, 참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쓰시는 분이구나. 그때 코로나 터져가지고 기자회견 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뭐 이제 절을 했었을 때도요. 정말 안타깝게도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신천지 성도들은 아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무릎 꿇고까지 끌으시고 우리 때문이야 라고 반대로 이야기를 하기에 정말 가슴이 네, 아프죠. 네.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곳이 진리야라고 해요. 그 이유가 오히려 망국이 와서 경배할 곳이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계속 핍박하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 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니까 우리는 진짜라는 증거가 된다는 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 기가 잘 오르시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되냐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먼저는 이제 예방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신천지를 가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교회를 안 다녔던 분들도 가게 되고요. 지금 또 중요한 거는 기존에 교회를 다니고 다니시던 분들이 신천지를 빠지게 된 것들이 굉장히 더큰 문제들이 되잖아요. 이분들은요, 이분들에게도요, 마음의 틈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궁금해 했고요. 나에 대해서 궁금해 했고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돌아가셨는지, 나하고 직접적인 거에 대해서 성경을 펼쳐보면 눈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연결이 나하고의 직접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게 힘들다 보니까, 뭔가가 신천지에서 툭 하고 건드렸을 때, 저 그렇게 넘어갔잖아요. 기도하는 방법. 예.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구체적으로. 다들 이제 구체적으로도 알고 있긴 하겠지만, 거기는 좀더 획기적으로 뭔가를 좀 많이 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거기비 방법, 방식대로 하면은. 최고의 예방 접종은요 진짜 말 그대로 성경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신천지에 있는 분들에게 나와라. 거기 잘못됐다고 라 얘기를 하면 한마디밖에 안 해요. 첫 마디가. 나 성경 따라왔는데요. 나 말씀 따라왔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 따라오다 보니 신천지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가?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다가 이 성경을 통해서 왔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전에도 신천지 아무리 신천지에서 교육을 하더라도 센터 가서 중단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가능했었던 것들은 성경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신천지 센터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하고 있다 보면은 나는 교회에서 성경을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항상 성경을 보시고요, 묵상하시고 항상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항상 소통이 되고 대화가 잘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통에 빠져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에게 진짜 부탁하고 싶었던 말씀 중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저도 그 교회 예전에 다녔었을 때 목사님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상담 요청한다고. 예수님 절대 와닿지가 안 한다고. 예수님 예수님 사랑인 예수님은 알겠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저의 삶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말씀을 되게 저는 그때 어렵게 들었거든요.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어떻게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구체적인 게 이런 거 있죠 너가 태어남에 있어서 나라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게 사람이 근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거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곳에 관심이 없더라도 신천지에 많이 빠지게 되고요 제가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이당 상담소를 갔어요 이때 제가 성경 공부를 하게 돼요 비교를 하죠 신천지가 잘못된 것과 올바른 것을 비교했었을 때 이거는왜 나는 그전에는 몰랐지예요. 성경에 있었던 그 역사적으로 흘러왔던 것들이나 성경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 왜 예수님께서 이때 당신이 계셨었고 그 다음에 많은 제자들과 그때 살아왔었던, 살아왔었던 그 배경과 환경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었을까. 이런 것들이 저는요. 솔직히 2단 3단소에서 뚜렷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내가 이이런상담소에서 들은 말들을 그 전에 교회를 다녔을 때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신천지에 빠지는 일이 없었을 텐데 제가 굉장히 신천지를 나오고 나서 가슴 치면서 정말 혼자서 스스로 요을라고한 적이 가슴을 뒤에 뜯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제 7년의 인생이 너무 아까워서였어요 내가 그동안 신천지 안에서 그 구두발로 5시간을 넘게 힐을 신고 뛰어다니면서 대상자들을 관리했었다 몇날 며칠을 그래서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요 하 오늘도 하나님이 일을 했다. 그리고 집에 혼자 돌아왔는데 나는 다리가 퉁퉁 붓고 이렇게 아파도 고생해도 괜찮아. 왜? 이 수건은 하나님뿐이 알아주실 거니까.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신천지에서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도구는 도구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뭐 생명이 오르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신천지 인 사람들을 제가 지금 오모하고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나오고 나서도 어떠한 마음을 가진 상태가 있을지를 저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분들은 같다라고 생각을 내 발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발로 나왔었을 때도 성경을 향해서 가야지만 이분들이 살수 있습니다. 네.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철, 탈출구를 찾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근데 하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신천지에 빠졌고 신천지에 나오면서까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은 이분들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할 만큼 열러한 복잡 심정과 미묘한 감정이 휩싸입니다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에게도 적대감을 가지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어야 돼? 그러면 진짜 진리가 있다면 라 신이 있다라는 거야? 신을 원망하기도 해요 솔직히 죄송한데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네, 이게 요즘에 SNS에 자주 떠돌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이게 빨간 점이 요 우리나라 교회의 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뱀파이어가 오면 은 땅을 딛기도 전에도 바로 사망하는 정도로 이 정도로 교회가 대한민국에 많다고 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제 교회들을 많은 욕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만한 것들은 그 전에 과거에 많은 목사님들께서 뉴스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시고 상처를 좀 과거에 좀 많이 받았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요. 엄마하고 손잡고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사육하시는 분들을 판단할 자격이 되지 못하는 건 알지만 엄마 저건 아니야? 좀 저건 아니지 않아? 헌금을 강요했던 적도 많고요. 건축 헌금을 내지 않는다고 성도들께 얘기를 하라고도 시키기도 했어요. 집에 내부 사정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곤란한 것 내부의 것들을 얘기를 서로서로 서로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그 말들 속에서도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듬뿍 받고 싶어요 제 어렸을 었때 꿈은요 전 세계 무대에서 어떠한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등을 하는 거였어요 그 일등을 하면요 이렇게 이 자리에 설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라는 인터뷰를 혼자서 그림으로 그렸거든요 그때 제 답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라는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소망이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만큼 사람들은요. 저 또한 도 그러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신천지를 가도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생겨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신천지를 더 이상 다니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것도 도움을 못줄것 같아요. 이 막막함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어디가 정답이겠어요? 교회가 정답이에요. 말씀이 정답이고 성경과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돼요. 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던 분은 이제 많이 유명하신 분인데 그때 남자친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삶의 막막함에 이단 3단 손는 절대 죽어도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너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보고 알아보다가 이제 피드백을 좀 받게 되면서 그분이 첫 번째 하셨던 말들이 그거였대요. 기다려달라고요. 예. 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도 좀더 다독거려지고 기다려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차피 저희는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지 되니까요 어떤 모습을 보고 싶냐면요 어, 대부분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진짜 찐 모습의 표본을 닮아가기는 힘들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지? 깨만 예, 대까지도 내어주실 수도 있고 발도 씻겨주시며 어떻게 그 낮은 자세로까지 갈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을 머리로는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나에게 적용을 잘 되지 않잖아요 왜? 사람인지라 사람인지라 제 친구도 그러고 오늘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좋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본 나온 사람들은요 솔직히 겁이 많아요. 겉으로 센 척만 할 뿐이에요. 제가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을 할때 굉장히 상처를 받았던 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은 그거였어요. 신천지에서 그렇게 되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이었어요. 여기서 똑같애?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인성이래? 이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말을 하잖아요. 이번에 신천지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님은요. 사랑의 실천의 표본이 되시는 분이니까 만약에 신천지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 이만히 이 시간 돌아가시고 나면 굉장히 많이 쏟아지게 될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주시길 원합니다. 고생했다고요. 이분들도요. 하나님을 성경, 하나님과 성경을 누구보다도 알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 기나긴 여정의 시간들을 그곳에서 보냈겠죠. 그 기나긴 여정을 보낼 수 있었던 거는 그에 맞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그은 무엇보다도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마음으로서 안아주세요. 근데 신찬지 분들도 이게 진짜 진심인지 아닌지는 우리도 사람이니까 다 알잖아요. 정말 그 마음으로서 느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정말 저도 지금 현재도 받고 싶어요. 제가 신천지에 나와서 힘들었던 거는요, 이러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진심 어린 마음들. 내 가족은 신천지에 있었는데, 진짜 내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은 신천지 친구들이었어요. 그 어느 누, 누구도요, 가족들보다도요, 저희 내부 사정과 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더 도닥거려주고, 할수 있다라고 응원해줬던 사람들이 신천지에 들였어요. 왜? 식구고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거기는 잘못된, 정답이 아닌 곳이었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는 좀 상처받았던 게 이거였어요. 네. 교회 앞에 가면 항상 붙어 있죠. 혹시 요즘에도 많이 붙어 있을까요? 네. 어, 마음으로 품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앞에서 내가 신천지를 다녔었으니까 이 신천지의 신자도 보기가 싫어요. 시우자도 보기 싫어요. 처음에는요. 제가 이단 3단서 앞에서 성경책을. 다 <목소리> 내가 이 성경만 몰랐다라면 내가 이곳까지, 이, 이 고생까지 안 하고 이렇게까지도 안 하잖아. 내가 싸우지도 않잖아. 내가 이성경책만 없었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원망하고 스스로를 <웃음> 그렇게 했었어요 상담소 앞을 들어가는데 이 표어가 붙어 있었어요 네, 예수님은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안아달라고 하시잖아요 네, 상처를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 얘가 신천지에서 왔더라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실 텐데 만약에 이제 교회로 돌아왔을 때도요 저도 말말말 때문에 그 전에 힘들었었던 교회 생활들 또다시 겪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잘못된 길로 왔다면 잘못된 길로 돌다가 다른 길로 왔었을 때더 따뜻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주의할 점들은요. 이런 말들이에요. 사람이 말로 흔하고 말로 망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게끔 노력했던 그성도들 탈퇴했던 그 아이들의 마음을요. 그분들의 마음을 많이 안아주세요.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예수님에게 더 안기고 싶어요. 더 사랑받고 싶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주세요. 성급하게 막 하다보면 더욱더 싸움이 나고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신천지의 탈티를 마음 먹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언제도 주고 마음이 조급해서 싸우기도 하지만 이분들도 각자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그 생각할 시간을 통해서 혼자 있다 보니까 아, 이곳엔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라고 느꼈어요. 그거는 누구랑 함께 있을 때 있지 않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본인이 있었던 신천지를 생각을 해주게 하셨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를 탈피하고 나서요. 굉장히 많이 이제 빙빙 돌았거든요. 그냥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냥 주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수요일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미치도록 그 평일에도 교육을 그렇게 참석해야 됐던 곳을 가야 되지 않아서 되니까요. 근데 소장님이 그, 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에게는 크게 와닿았어요. 회개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신천지 속에 있었을 때 거짓된 사명과 거짓된 말씀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교사로서의 전도도 했고요. 저의 영향력으로 통해서 신천지로 오게 된 사람들은 솔직히 상당합니다. 얼마 나 있는 사람들이 저를 알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몰라도 저를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정도로 제가 좀 앞에서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기도를 하다 보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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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고요. 오답도 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탈퇴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신천지 동안에 담았던 일들의 시간들이 너무 허망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답을 알았다면 라 정답을 보기가 쉽겠네요. 오답을 알았잖아요. 저는 오답 속에 있었잖아요. 틀린 답 속에 있다 보니까 진짜 정답을 알아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나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들은 요 성경에 관심이 많아요. 일반 제 주위에서 못된 신앙이 있고 무신앙이 있는데 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예 관심 없어요. 뭐가 뭔지, 무슨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신천지에 나온 사람들은 요 마음이 뻥 떨리고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빨리 와닿고 그동안에 찌든 때를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조급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틀린 답 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길 속에서도 어때요? 저를 단련하신 후에 제가 전군같이 나오기를 저는 바래요 제가 제, 제 스스로 잘난 것도 하나 없고 저는 신찬지 속에서 있었던 경험들과 짧게나마 정말 이제 부탁하고 싶었던 말들을 전했는데 솔직히 저는 진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신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의 길을 인도해주셨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 속에 이겨, 이겨내고 이자리에 <웃음> 마련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성기는 마음이요. 누구 위에 있지 않고 항상 성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낸다라면 신천지에 빠지는 일들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성경 따라갔다 하지만 친한 친구 따라가고요. 이 친구가 선해 보이고 반듯하고 너가 하는 일이 발라 보이니까 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가니까.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신천지 들어가기 전에도 항상 섬기는 마음들로 서로서로가 함께 한다면 그러한 일들은 더디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신천지에 갔다가 탈퇴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분들도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가 함께 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또 실수를 하긴 싫어요. 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이 성경의 말씀을 성경책을 펴서 보면요. 솔직히 저는 가슴이 타오르는 사람이거든요. 너무너무 알고 싶고 마음이 흥분돼요. 그래서 정답이 있다고 하면은 저 스스로도 신천지 탈퇴한 친구들에게 너 일로 와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그 단계를 아직은 더욱더 준비를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셨고 저희 이야기가 진심이 전달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네,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함께를 원하거든요. 혼자 가는 길은 아무도 없잖아요. 함께. 도와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